떨어뜨리네 와, 야, 이건 진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여섯 <웃음> 마리째 나온다. 느나는 아닌데 따박따박보다 조금 더. 여섯 마리. 아 오늘 느낌좋아요 아우 요번에 훨 활성도 좋은데 자꾸 떠내려간 놈도 있네 작으니까 그랬구나 좀 이따 애자 들어가면 또 어제 하루 쉬었다고 쪼끔 삽질해야죠 아침에 삽질할 때는 콩콩콩 콩, 콩 텀을 조금 짧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들었다 놨다 살짝씩 하더라도 뭐한 마리 잡으면 그 감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지금 고추장에 이 쓰고 있는데, 애기면 느끼기가 좀더 좋아요. 목에 와이 그러니까 쪽끼새가 이상한 거. 애기가 조금 더 민감하죠. 어, 조리가 있어. 어, 그래서 한김에 자, 애자를 바꾸겠습니다. 애자도 찍어봐야 돼. 20마리 찍고, 조금, 어. <웃음> 이거 봐, 애기 넣다가 애자 넣으니까 무거워가지고 계속 참질하게 돼. 북산 애기님, 좌핸들 아닌데? 어, 좌우 반전이네, 진짜. 서동현님, 바닥에서 최대한 스탠스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엊그제 해보니 물살에 자동으로 고패질이 되더라고요. 어,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너울 이런 거 있으면 배가 너울이 치면 올라가죠? 그럼 초리대를 내리시는 거죠 반대로 배가 내려가죠? 그럼 저 초리대를 올리시고. 그럼 또출렁될때내 줄이 풀릴 수도 있잖아. 약간 감아주시고 바닥을 느끼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형태하시면서 지금도 저 바, 바닥 계속 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울 핑계 삼아 한 번씩 콩콩 콩 찍어주시고 감 잡을수록 바닥을 찍고 있거나 들고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가급적이면 5cm, 10cm 이상 뛰지 않겠다 뭐 이, 이, 이런 마음 가지고 들고 계십면니다 쌍건총 수진이님 뒤통수가 예쁩니다 구독 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피트타이손영수님 봉돌은 몇호 쓰고 저도 준비해야 돼서요 아, 봉돌은 지금 애자가 13.5호 그리고 5호 추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브라더 플리즈 커넥트 윗미 브라더 미 브라더 누구? 사장님 후? 잘 어, 나와요 아, 형님 자, 자, 잠깐만 이쪽으로 와, 와주세요 짱가운 어. 선장님이세요 저보다 조금 <웃음> 잘생기셔가지고 기분 나쁘지만 배질 잘해주시고 아니 왜그래 <웃음> <아이, 그래서 웃음> 빨리 잡아 형님 따박따박 따박 나오는데 저 46마리 어? 잡았거든 어 그래요? 그럼 래요그 많이 잡은거요? 어, 어. 어 훌륭하죠? 어 훌륭해 어, 좋습니다 저기 뭐야 아까 우리 아침에 얘기했잖아 예예. 예. 어우, 좋아요. 가비, 가비. 거기 안 <웃음> 자, 갑이, 갑이, 괜찮은 녀석들 나와요. 석호 2인님, 안녕하세요. 부지런하시네요. 전 지금 일어났는데. 아 저는 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알람이 깨어졌고 현집장이 운전해져가지고 잘왔습니다 어, 사이즈 이거 괜찮다. 이거,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네. 사이즈 좋아요. 이야, 훌륭하다. 훌륭하죠? 신영일님, 오늘은 혼자 가셨나봐요. 외롭, 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신영일님께서 지켜봐 주시는데, 뭐가 이렇게 쓰요 나올 땐 이렇게, 이렇게 잘 나오는데, 따박따박. 어우, 사이즈 좋다. 사입장님, 화이팅. 이쑤시개를 가져올걸. 눈꺼풀에 꼽아놓게 이건 뭐, 시골 사이즈가 나와? 야, 이건 진짜 크다. 에이스님 타이거 봉 좋네요 타이거 봉? <웃음> 타이거 봉은 뭐야? <웃음> 호봉? <웃음> 호봉은 조금 <웃음> 아이고 작다 자 이, 이런 사이즈도 나와요 이런 사이즈 편정장이보여드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저 정도 사이즈는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사이즈가 좋아요 이 어, 낚시광님 어? 쌍구리다쌍구리또 보여드려야지 오호, 오잘 넣어야 돼. 오호, 저두 번째 선거리두 번째 선거리저 봉돌. 봉돌 추가한 거오호예요 낚시방님, 토성체비 만들면 몇 번이나 찔려서 피 봤네. 아이고, 조심하셨어야죠. 그래도 그피 보신 만큼 조가로 연결될 겁니다. 전영민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릴링이 너무 늦죠? 오! 아, 이런 어, 이거, 살짝 담을만한데, 가비. 어? 자, 가비 한 마리 나왔어요. 오, 어, 이거, 조금 미는한 마리 나왔고. 가비가 애자를 물고 나와? 어, 어. 자, 일단 살짝 집중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카운팅은, 노 카운팅이죠? 가비는. 오, 어, 음. 크다. 자, 크죠? 예전보다 훨씬 큽니다. 10월 사이즈. 버퍼는 심한데 뜨꾸미는 계속 걸 나오고. 143수 버퍼고 화면을 자동 편집시켜주네요. 버퍼고어째 드롭봉할 때마다 편집이 되는 거네요. <웃음> 147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포인트가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그러나 봐요. 세지아빠 안녕. 너무 끊겨서 미안해요. 아, 끊겨. 여기가 방송에 좋은 데가 아닌가 봐. 미안해요. 보기는 아, 그럭저럭 나오는데. 속상하다 <웃음> 오. 청하다 보면 때 놓치는 게이 수추님 안녕하세요. 예. 버퍼가 심해서, 예, 네, 안될것 같습니다. 198. 낚시만 하니까좀 나오네요 아유 근데 저는 실시간이 좋아 실시간 한다고 이정도 나오면 실시간 한다고 낚시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떨어뜨렸네. 와, 야, 이건 진짜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웃음> 자, 사2이 예, 이거 고릴라한테 무작위 놀린다해버릴거 아찔하네, 진짜. 장비가 그럴 수 있다지만은. 자, 사2이 어, 심장이 출렁했습니다. 진짜. 잡았어, 다행히. 저놀린다 하면 진짜 끝장이였었는데 43야이거5년짜린데 진짜 아! 어, 천만다입니다 진짜 자 우리 달봉인님 휘플리님이 전화왔는데 음 그만 잡으랍니다 <웃음> <웃음> <웃음> 참나. <웃음> 아니 짠 실시간 하나니까막 전화 전화를 하나 열심히하는 <웃음> 우리 달봉이님입니다 이야, <웃음> 선장님이 용보를 해주시네. 아, 드디어. 아. Okay 아, 이 선장님이 밥도 안 줘. 어? 형, 나 죽을 뻔했어. 배고파서. 됐어. 안 아. 먹고 미꾸리 그 봐야 되니까. 나 밥을 못 먹어서 썰 뻔했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제가 그래요, 제가. 이 정도 이렇게손가못 먹는 거 아무도 모르겠어. 보시네, 해 형, 저 보시네? 듬뿍 많이 잡게 해 주세요. 와, 아, 아. 와, 오늘 국소리나네 진짜. 오. 아미꿀맛일것 아, 같아. 야, 진짜. 아, 구경구경하니저 <웃음> 구경하시면 안 되지. 아,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웃음> 와, 진짜 <웃음> 생각요 와. 잡으셔야 돼요. 나올 때는. <웃음> <웃음>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음. 음, 오내줘 진짜. 너무 맛있어 2시 35분인데 이제서야 5분 낚시 시작합니다 마리수는 자, 어, 잠깐 끊었다시피 어, 6마리 밖에 더못 잡았어요 256마리 한 마리에서 아기로 어, 바꿉니다 반찬은 10한 10 5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레이저 수박 고추장 가지는 50cm 예 아픕니다 아, <웃음> 니다 <고생하십니다. 웃음> 이제 주이안는거 보니까 물이 중입니다 이제 들물이 이제서 이제 이 때가 이 한번 보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응? 물 되면 팍 나오죠 이제 예감사합니예 예. 아니요, 그한 5분 정도, 5분도 채안 가고, 액젓이 되게 염도가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섬텝으로 지렁이가 피가 빠지기 시작해요, 염장. 예, 그럴 때 이제 딱 끼우시면 근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조금, 한 화장실이나, 자, 89?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환풍기인데서, 좀 말리셔야 돼요. 한 반나절 그런 후에 하셔야지 그냥 죽은 거 바로 해갖고 통째로 감은 상태에서 말리면 안말리더라고요 예예. 그 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예. 철사 감아갖고 아니아그액젓에다가누으시면 아니, 아니. 애들이 금방 죽어요.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면은 끊는다는 얘세요예 그때 끄내가지고 염장을 하시는거죠. 거기 철사에 딱 꽂으시는거죠. 꽂아가지고 한 6시간 정도 말리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죽고서 막 얇아지는 게 눈으로 막 보여요. 금방 죽고 막 해가지고 근데 한참 놔두면 한 10분 놔두면 너무 핏물이 다 빠져갖고 얇아져가지고 철사에 못 끼우는 300개 세 번째만에 찍어버리네 어? 그냥 넣네? 쌍거리 이리게 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 중에 일부 좋은 에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이 야, 버저비터버저비 320마리 이 한번 이많전을 올렸지만 제가 마 하나 드릴 테니까 잡으신분은 그 지퍼팩에 담은 상태로 그 망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한장 예쁘게 찍고 지팡하겠습니다 어, 아, 321마리 아직 망 안주셨소 많이 잡으셨어요? 어우, <웃음> <웃음> <오우> 야. <와우. 웃음> 형, 나, 나 오늘 다섯시에 들어간 줄 알았어. <웃음> 야, 계속 찾게달라고 너희 손님 한이 어. 병 아시는 거여, 없어 하냐. 저 하나 주셔야 어? <웃음> 오늘 두 마리 아 이제 그만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막판에 한 마리 더 적었죠 이렇게 카운팅 안한 것도 꽤될거요 그렇지만 카운팅 한거아 이걸 언제 다세요 그러니까 카운팅 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행 400개였는데 그지? 그래. 아좀발해야 되는데 아우 고장 나 <웃음> <웃음> 아하하하하하하하 어서 是 수고습니다 아니 아침에는 아침엔 진짜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예. <웃음> 아침엔 진짜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 는예 오늘 예자가 좀